형사 뭐 이리온 아 놀라워 와 나에게 이런 힘이 생기다니 어, 벌써 뇌 속도가 빨라진 기분이야 사장님, 아이 왜 부르세요 자꾸 아 귀찮게 시리 아유, 아 그렇게 제가 보고 싶었어요? 예이고에도나예예 어. 나가. 예, 예, 예? 나가라고 너는 scp 연구소 필요 없는 존재야 당장 꺼져버려 그리고 네가 뭔데 scp를 하나씩 갖고 다니야 예 당장 나가 아이 나가면 되지 이게 공사모, <목> 꼭장마, <목> 에이, 에이, 질켜버릴 거만. 뭐야? 뭘 질켜? 뭐? 아니 박사님 아니었어요? 아, 꼬마야, 아, 네가 소문을 한다. 공사모가 이 박사님 얼굴에 비이란 거야. 아니 뭔 소리야 그게? 어쨌든 당장 나오자면 총으로 쏘겠잖아. 아? 아,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아이, 아이 나갈게요, 나갈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우아! 어, 겨우 빠져 나갔네. 아이 박사님 괜찮으세요? 야너035너 뭐야? SCP 035, 널 체포한다. 어서 격리실로 이동해. 에이, 에이 싫어. 유리관이 간증 싫다고. 에이, 제발 좀나좀 좀 살려줘. 가까워단 말이야. 어서 움직여. 죽고 싶어. 에이 알았어. 하나, 둘, 하나, 둘 왼쪽. 알았다고 아니 박사님께 무슨 일이래요? 035쟤는왜 나왔대요? 야 코보가 잘됐다왜 공사모가 이렇게 사람 얼굴에 가면을 비리에 되는지 그 이유 좀 알아갖고 오겠니? 마침 공사모 연구도좀 해야겠다 아예 알겠습니다 그럼 격리실로 가볼게요 어 그래 고생해라 아네 알았어요 <웃음> 이루우 박사 나를 만들어놓고서 이렇게 힘들게 하더니 에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다고 아우 시끄러워 시끄러 워야야 야. 아우 시끄러워! 너 저거 왜 그러는 거지? 왜 나온 거야 거기서? 어? 야, 너도 내 얘기 들으면 날 이해 해줄 거야. 나는 순전히 최 박사한테 이용당한 거라고. 최 박사님한테 이용당했다고? <웃음> 그게 말이지. <웃음> 됐어, 됐어, 에이, 완성했어. <웃음> 나는 지금부터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 얼굴로. 무한한 기억력 똑똑한 천재 박자를 다시 태어나는 거다. 하하하하하. 동사무 이리온. 하하하하하하. 오, 오, 오, 놀라워. 와, 나에게 이런 힘이 생기다니. 어, 벌써 뇌 속도가 빨라진 기분이야. 어, 이렇게 하러 가보자. 레스바르타. 아하하아침 <웃음> 먹고 땡기를 세으려는데 새로운 산 구두가 맘에 썩뜨려 나를 바라보는 실상 어? 이거 안닌어쨌든똥 밟았는 똥 밟았는 똥 여러분 똥 다시 똥 밟아요! 왜? 시끄러워 진짜 저 언제까지 부러는 거야? 누가 재수 시퍼라고 하면 진짜 창피해지 아이고! 알뜰클리프 박사님! 아이고, 최 박사님 그, 그, 가면은 뭡니까? 아이고, 할로윈드 잇딜 그 가면 같은 거 써줘야죠! 그 연구 좀 빨리 끝내셔야겠어요 아, 6 8이 뭐, 17석 다그지부지예요하 <웃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조금만 있으면 아이, 곧 소장으로도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하 <웃음> 뭐, 뭐야? 숙제 한다고요? 아이, 그냥 그런 소리가 린다뭐 그런 거죠. <웃음> 아이, 그럼 수고하세요, 최 박사님. 짜증내. 너안 되겠어. 놀라봐. 으아! 나와봐. 으아! 야, 이 멍청한 scp 공샤머. 너 때문에 내가 무심하다 겠잖아 박사들한테. 이 뭐라는 거야 지금 나한테 지가모토를쿠저 나한테 물어안 되겠어 나를 능력을 좀 강화시켜야겠어 저 뒤에 있는 책 오늘 안에 모두 다 읽어 안 그러면 우리 상자에 가진다 흐! 흐! 흐 싫어 그거 싫어, 싫어! 싫다고! 흐, 알았어 읽을게 읽으면 되잖아 하하하하 <웃음> 빨리 읽어! 에이 어떻게 된 거야 <웃음> 지금쯤이면 다 머릿속에 담아놨겠지 에이! SCP 공사마 어.. 어.. 이 어, 예, 박사님 책은 다 읽었지? 어? 니가메 네 안에 다 담아놨겠지? 저.. 죄송합니다.. 아.. 시간을 좀만 주시면 제가.. 나가! 되겠어그거 다시.. 우리 어? 간에 가주겠자! 자이로 와! 어.. 오! 어, 하지 마세요 박사님!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어! 박사님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해요! 음. <웃음> <웃음> <웃음> 여기 같이 집을 소리, 일년이 지났다. 오늘, 복수를 하게 되겠다. 이만에 말은 제 박사! <웃음> <웃음> <웃음> 아, 나의 사랑스러운 공사모, 내 새끼. <웃음> 이제 내가 SCP 최고의 박사가 될수 있도록. 다 준비는 끝났겠지? 하하하, <웃음> 네, 박사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서, 어서 저를 박사님 얼굴로 얼굴로 비기시켜 주세요. 여기서 꺼내 주세요, 박사님. 그렇지, 그렇지. 아주 말도 잘 듣. 그럼 꺼내 주지. 하하. <웃음> 자, 자. 이리 온 나의 공사모 어서. 하하하. <웃음> 아. 뭐야 이거? 어, 얼굴이 왜 이래? 아, 아, 아, 내 얼굴 왜 이래? 아, 뜨거 어떠냐, 제사넌 그렇게 죽어갈까. 나 이제부터 자유다! 자유다! 아, 얼굴. 아, 내 얼굴. 내 얼굴. 아, 내. <웃음> 아, 나는 자유다. 자유다 <웃음> 어떤 얼굴로 <일부러> 들어가보일까 <웃음> 너무 좋다 <웃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아 그렇구나 야꿈사보고너 진짜 무서운 애로고나 그러니까 나 어서 이 유리관 속에서 뺏 유리상자에서 나게 해줘! 안 그러면 네 얼굴로 달라붙어서 염산을 네 얼굴에 모두 묻혀버린다! 녹여버린다! 못 빠져나올 텐데? 어? 어 그러네? 어, 어 저기 꺼내주시면 안 돼요? 불쌍한 거 불쌍한 거고 사람들한테 해를 끼쳐선안돼 알았지? 연구 잘 바꿔! 꺼내줘! 꺼내줘! 싫어 꺼내줘! 싫어, 꺼내줘. 싫어. 아좀 여기서 꺼내줘.